강제입니다. 151문답 2문답 교회의 경중에 대한 여덟 번째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은 시편 73편 1절로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웃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서원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으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지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들어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라, 알랴 라알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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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죄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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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아멘. <웃음> <웃음> <웃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죄의 경종을 따지는 문제들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떤 죄가 이제 더 무거워지고 악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악하지만 그 중에 어떤 죄는 더 악한 것이죠. 같은 죄라도, 죄라도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든지 멀리하고 미워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앞,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한 죄는 더 멀리하고 이제. 더욱 멀리하고 미워해야 할 것입니다. 어쩐, 어떤 죄든지 지으면 거룩한 생활을 하는데 큰 장애가 생긴다면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한 죄를 지으면 신자의 삶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는지 모릅니다. 우리 고백서가 이런 주제를 다루는 취지가 이제 분명한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배워서 처음부터 이런 무거운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고 혹시 그런 죄를 지었다면 철저히 회개해서 그런 두려운 상태에 다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웃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오전 강설 때에도 말,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는 구약에만 율법이 있고 신약에는 복음만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이제 율법 가운데 복음이 있고, 또 신약에도 복음 가운데 율법이 죠 그러니까, 복음이 있다고 해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첫 사람도 언약을 맺었고, 둘째 <웃음> 그 사람도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출생한 자들로서 그 언약적 원리에서 언약에 순종해서 언약이 목표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거죠. 세상의 그 군주간의 언약이나 뭐 아니면 사적인 언약이나 뭐 국가간의 언약이나 뭐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이제 국익이나 개인의 이익과 관련해서 그런 언약이 상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사실은 주권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고 그 언약을 내리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언약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의 법을 우리는 무거운 짐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이 다 지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취하고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웃음> 여전히 실수가 많고 결핍된 존재들이지만, 언약을 순종하는 차원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을 깨트려가지고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고 본이 되는 건데, 지금은 뭐, 율법이 없고, 그냥,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무조건 천국 간다. 그 예수 믿음이 천국 가는 건 맞는데 주님이 예수 믿는 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법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 법도를 또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그런 능력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식도 주시고 뭐 은혜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다 누려가야 돼요 모든 관계성 속에서 <웃음> 뭐, 부부 간에, 또 부, 부자 간에, 또 아니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그걸 누려가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반영하는 일을 자기가 속한 사회 속에서 다 누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원약의 율법에 비추어서 또 똑같이 이제 그 죄의 경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이게 죄의 경중을 따지는 문제에 그렇게 민감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다 하셨는데,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제까지다 해결했는데, 그거 뭐 우리가 헐수할수 없는 죄인이니까,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럼, 법도, 법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지금도 법을 어기면, 법을 어기면 음, 음, 엄중한 더큰 징벌이 있죠. 사실은. 법을 무시하면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무거워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국가 일반적인 질서, 영적인 질서 속에서 그것들을 차서 있게 그 법도 있게 그, 누려가야지. 그걸 안 하면 자기가 이제 뭐,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오, 어떤,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느냐? 또,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졌느냐? 또, 어, <웃음> 또 누구, 누구에 대해서 또 범죄하느냐? <웃음> 그런 걸로 따져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 질서를 세운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나, 그런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엄청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 뭐, 내가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이걸 할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이 그, 예의주시하게 하시고, 모든 분야에서 회복하게 하시는 면들을 다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차서 이렇게 누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러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죄의 성격들을 이렇게 달아보는 것입니다. <웃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본 내용들을 여기 조금 전체적으로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걸 복습했는데 여기서도 또 복습의 내용이 나옵니다. <웃음> 죄 범한 사람과 관련해 가지고 죄의 경중이 달라진다. <웃음> 그 죄범한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든가 경험이 많든가 은혜가 더 했던가 또 소명과 은사와 지위 직분에서 뛰어나든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본보이가 되는 경우 어, 그 지은 죄가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죄가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당한 당사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피해당한 당사자가 누구냐 우리 친구들끼리 싸워 싸운 거하고 이 윗세대 저 부모 격되는 분하고 싸운 거하고 같은 싸움도 틀리잖아요. 그저 죄의 성격이 분명히 달라지고. 그거 또 국가 국가의 수장과 싸운다든가 국가의 뭐 경찰과 싸운다든가 일반인과 싸우는 거하고 경찰관하고 싸우는 거하고 또 다르죠. 그 죄의 성격이 일반법에서도 그게 다 차등이 있는데 특히 이제 하나님과 관련해가지고 그 피해 당한 분이 삼위 하나님이다면 시그 죄가 더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손윗 사람들, 뭐또 교회 직임자들 이런 사람들, 또 성도들 이런 사람들과 관련해서 죄를 지었을 경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죄를 징구하고는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주가 뭐냐면, 죄의 본질적인 그 특성, 본성과 특성에 대한 내용인데, 이걸 우리가 계속 이제 공부해 오고 있는 거죠. <웃음> 이 셋째 범, 범주에는 크게 다섯 부류의 특수한 경우가 열겨어 있고, 각각의 부류에는 많은 사례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웃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주는 앞서 살핀 두 범주에 속한 경우와 겹치기도 하고 마지막 범주 즉 어, 상황과 관련된 범주의 사례들과도 많이 겹칩니다. 그만큼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이 죄의 성격이 뭐다 유기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겹치기도 하고 <웃음> 반복돼서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그런 신학자들이 얼마나 그 철저히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시대는 오늘날 보다 확실히 거룩한 감각이 더 살아 있었던 그런 때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진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죄를 그저 심리학, 심리적인 현상 정도로 혹은 감정적 불편함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그, 짙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추적하는 그런 관점을 이제 교회 안으로 끌어 들어와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죄책과 죄의 오염에 대해서 따지는 게 아니라 상대적이에요. 항상 죄책이나 어떤 환 방, 기본적으로 인간 안에 그런 도덕적인 감정을 주셨는데 어떤 환경을 만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죄책감으로 오고, 죄, 그, 그 사람의 그 죄의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오늘날 그, 그, 상담사가 점점 교회를 대신, 교회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경향에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뭐 이제 우울증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우울증이 오게 되는 배경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일반적인 측면에서 얼마든지 추론해 볼수 있지 않아요? 그 가정적인 환경, 그그그 그, 그 시대의 환경, 뭐 전쟁통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재난이 있다든가, 아니면 질병이 돈다든가, 그런 속에 있을 때 우울증의 문제, 또 가정에, 그것도, 뭐, 뭐 부모가 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또 본인의 성향이 또, 그런 또, 밝은 집에 있어도 사람의 성향마다 또 달라지게 또 나타나서, 그것도 첫째냐, 둘째냐에 따라서 또 그런, 성향들이 또 달리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또 우울증이 또 우울증을 그렇게 다양하게 추적을 해 보잖아요 일반 학자들이 추적하는 것도 굉장히 그 합리적이고 이해할 만합니다 이해할 만한데 그건 사실은 현상적인 문제에요 항상 그건 현상적인 문제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 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당신 같은 환경이 있어 그러니까 당신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혼자만 그렇다고 생각하고 우울한 감정을 가질 필요 없다고 이런 식으로 검면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그 우울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고 또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우울한 생각들이 또 들어오고 그런 우울한 행동들이 나오고 하게 되죠. 근본적으로 죄 문제로 이제 접근을 안안 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걸다 깡그리 무시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일반은 총 안에서 우리가 도움을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그그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의 패턴들을 그 검사해 보면 그 사람의 그 인격, 그 사람의 성격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MBTI나 뭐 이런 걸다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인데 이제 다 다양한 성격의 기질적 뭐저 기능적이고 기, 기질적인 것들이 다 분석이 돼서 나오죠. <웃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아, 내 성향이 그렇다는 걸 알고 그러면 그 성향이 그렇다는 걸 알고 세 사람으로서 그걸 어떻게 그걸 제어하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드러내야 되겠는가 그런 식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가면 그게 아주 좋은 좋은 과정이죠. 근데 그걸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나는 영적으로만 틀림없이 가면 되지 뭐그러고 그러고 이제 성경 열심히 외우고 하는데 사람이 안 바뀌어요. 자기 자기가 그런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 자기 성향. 자기 언어 성향, 행동 성향, 몸짓, 뭐, 뭐, 몸짓 성향, 이런 것들이 다그 사람의 인격으로, 그 사람 자체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아예 무시하고, 그러니까 아주 이원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웃음> 그런 것은, 하나님이 일반 법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쳐가실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그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마음의 감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감기, 일반 감기 환자들이, 그, 뭐, 콧물이 나고, 또 뭐, 기침이 나고, 염증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잖아요. <웃음> 마찬가지예요. 우울증도 사실 내가 우울한 감정 속에 오래 있으면 뇌 호르몬에서 나올 게안 나와 버리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게안 돌아가거든요. 그 그거는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먹으면서 일단은 그그 그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면서 이제 자기 성격을 그, 그 주님 안에서 잡아가면서 그것을 회복해가야. 목사들도 그렇게 하면 그 상담을 받아서 약을 먹어야 돼요. 아, 그, 그렇게 뭐약 먹으면 신앙이 없는 것 같고 영적으로 뭐 병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백신 맞는 것도 뭐다 그런 일반 혜택을 받는 것도 다 그런 배경에서 맞고 하는 건데, 그니까 그걸 깡그리 무시하면서 뭐 영적으로 내가 신령하게 살겠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인간 그 심리 상태로 사람의 죄된 모습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근데 그걸로 그 분석을 해서 우리. 자신의 현 상태에 대해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지만 어떤 옛 사람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그걸 주의하는 것부터 그새 사람이 되는 그런 다 길목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좋습니다 그런 그런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심양을 공부해봐서 아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심리적으로 죄책 문제나 죄의 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음. 저도 그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누구인지 잘 몰랐는데 제가 누구인지 알게 돼 제가 어떤 어떤 환경 속에서 커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병이 들어서 어떤 식으로 이 성격이 굳어졌는가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이제 우울하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예, 그런 것들을 내가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자기를 찾아가야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일, 옛예 사람을 벗어버리면서 옛예 사람도 모르면서 옛예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는 거그 전쟁 해보지도 않고 지는 것과 같아요. <웃음> 아무튼, 그, 죄책이란, 죄의 문제에서 직, 객관적으로 발생하는 사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심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죄는 그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하나님 앞에서 발생한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죄의 책임이 발생하고, 둘째로 우리의 본성이 오염이 됩니다. 둘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 죄를 짓고요. 죄를 요만큼 지어갖고 경범죄를 지고 조금, 저기, 교도소를 가잖아요. 그 가면 죄를 배워갖고 나오잖아요, 더. 더큰 죄. 그, 그, 자기, 거기 들어가 보니까 내 죄는 죄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 죄를 죄로 지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큰 죄를 짓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그 본성이 오염된다는 것이 그런 측면이에요. 우리가 친구 잘 사겨라 친구 아이들한테 그게 왜 그러냐면 오염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순한애가그 이상하게 나쁜 문화 속에 큰 애들하고 어울리면 그 나쁜 문화 속에서 행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수용을 하,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일종의 이제 오염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부모의 말을 어기고 나쁜 친구들하고 새겨버리면 나도 거기에 오염이 된다. 그런 게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전자는 그, 그저 객관적인 사실만 아니라 동시에 법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그, 죄의 책임이 발생한 문제예요. 이 법적인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매순간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으로 통치하시는 현실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권능의 왕국의 왕으로서 이제 통치하신 거죠. 이 법적 사실은 거룩하신 <웃음> 그 하나님께서 이제 권능의 왕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걸 다 아, 다스려 가시는 것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쉬지 아니하고 행하시는 일이 바로 그, 그 거룩한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입니다 음. 10편, 7편, 11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이건, 그러니까 어, 오늘날 그 종교사학파 그 학자들은, 그 어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인 걸 생각하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예? 그게 이제 그렇게 발전됐다. 원시시대에는 그렇게 했는데, 발전돼가지고 지금 사랑으로 발전됐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가는 거지, 공의, 공유, 구약에는 공의만 있고, 신약에는 사랑만 있고, 이런 게 아니다. 아까 율법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매일 매순간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세상이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존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어할 자 제어하고 그걸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일반적으로도 몰라버리면 이, 나라, 이 세계는 하루아침에 멸망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통제하시니까 존립을 하는 거죠. 징계할 자 징계하고 상줄 자상 주어서 하나님께서는 먼지 한 톨의 죄도 그냥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죄책의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둘째로 죄를 지으면 우리 본성이 죄로 오염됩니다. 법적으로 죄책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로 인해서 어, 죄에 옴삭살삭 못하는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우리 본성이 더러워져서, 더러워진 본성은 자기 사랑에 휩싸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합니다. 본성적으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그, 그런 마음을 조금 제어해주니까 조금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이 도덕적이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조금 제어해 주셔서 일반은총을 베푸시니까 그나 그나마 조금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악만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인생은 선하게 창조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만 타락한 후에는 그 본성이 완전히 부패해졌습니다. 신학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전적인 부패라고 하죠. 우리의 본성 가운데 부패하지 아니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부는 이런 고백을 했니다 인생 스스로는 죄와 악밖에 고백하지 네. 악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 어신 같은 이런 식으로 다한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유지 보존한 사실이 없었다면 세상을 유지 보존하셔서 매일 우리에게 온갖 선한 것을 여상해 주시는 일이 없었다면 모든 인생은 그 즉시로 심판받아 멸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완전히 부패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이미 지옥을 만들어 놨을 것입니다. 이 인간의 성향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 정욕대로 사는 그거 그냥 내버려 두면 하루 아침에 자폭한다는 거예요. 자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반의 국가들도 제어하시는 이유, 그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되고 예정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배려를 해주시는 거죠. 예, 우리는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 은혜를 거저 받고 살아가는 거는, 이건 자다가도 놀랄 일이고, 이 꿈인가 생신가 이거 꼬집어 볼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전적인 부패, 완전히 새카만 존재라는 거란, 예, 그거 하고 절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너보다는 더 낫지. 내가 아무리 못했어도 너보다는 낫지. 요런 생각을 못 갖는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내가 다 참어도 이건 못 참어. 이거 할 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우리는 요만한 것도 사실 못 참아요. 하나님 참게 해주셔서 좀 참아가는 건데, 끝까지 다 참, 참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가 속한 사회를 다 지옥으로 만들어버릴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오지 하나님께서 온갖 선한 것을 선물로 주셔서 심지어 위대한 도덕가도 도독, 나오고 사상가도 나오고 인간 세상에 길이 이름을 남길 효자, 효녀도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 사람이 남보다 본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뛰어난 선물을 주신 결과입니다. 그럴지라도 분명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본성이 심히 부패해서 그 스스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타락한 이후에 선한 창조의 상태와 달리 심히 왜곡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현듯이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심정이, 감정이 우울해지기도 하며 절망감, 좌절감에 떨어지기도 하고 별것도 아닌데 우월감에 젖어서 도취에 빠지기도 하고 순전히 재미로 사람을 희롱하려는 그런 희한한 감정에까지 사람이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극단적인 감정의 현상들 배후에 무엇보다 죄인의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근원적인 감정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심판의 결과로 줘야 하는 죄책이라는 객관적인 사실들과 관련해서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우리의 본성이 내놓는 것입니다. 죄책을 입고 죄의 오염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돼서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웃음> 그저 이제 주관적인 느낌이 결코 아닌 것이 상대적인 느낌이 아닌 거죠. 그저 불편한 느낌이 아니고 그저 원인모를 저짓 누름이 아닙니다. 오늘날 자연주의적 학자들이 인간 본성을 유전자나 혹은 생물학적 요인으로 설명해서 죄책감을 몰아내려고 하더라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반 교육철학에서는 인간은 백지상태로 태어나는 걸로 전제하고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거는 아주 성경적이지 않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또 성공하지도 못하고요. 양심이 <웃음> 타인 맞은 사람처럼 억지로 부인하면 몰라도 사람의 하나님을 모를 수 없듯이 양심의 고소와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죄책감을 떨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해결됩니다. 아무리 변명하더라도 학문을 동원하여 설명에 치우려고 해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냐 합니다.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피의자가 죽으면 다, 더 달리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공소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만 영원한 법정에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장차는 생명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의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에 처해질 이 사람들의 부활상태가 어떤 것인지 성경은 뭐 이렇게 많이 언급하지 아니합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떨어진 사람은 영원토록 극심한 고통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거든요. 이거 어떤 비유도 아니고, <웃음> 어떤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실제입니다. 불로 소금, 그, 치듯 하는, 음, 그런, 어, 그런 현상들이 있는. <웃음> 어느 물리학자가 현재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물리학적 화학적 지식을 들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조롱하는 말을 하는 것을 어, 보았습니다만 과연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소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리, 물리학적 지식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 없듯이 그런 지식에 근거한 설명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 이라는 사실을 제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낱 인생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죄를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구주 예수 그리도를 믿는 데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지혜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렇게 지혜롭습니다. 바울사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힘이 뛰어난 것입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카톨릭 그 수장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따른 것입니다 그의 말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도를 미련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미련하다고 어, 미련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중세 말기에 면죄부를 팔면서 어리석은 중생을 미신으로 이끌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톨릭 수장의 말은 죄책감을 벗어버리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교만하게 만들어서 더욱 세상을 심판으로 이끌어, 이끌고 갈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매순간 자기가 멸망받을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하면서 항상 그리토의 완전한 공효를 붙들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토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자만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며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와 신자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용서받아서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는 데에 이를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죄는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에는 이 일을 하면 그 죄가 정복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이건,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다른 세계에 내가 살아간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이성이나, 자기, 그 자기 생각들을 의지하는 것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는 만큼 가고, 서라 하는 데서 서고, 예? <웃음> 그, 뭐,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데서 더 나가지 않아야 하는 거죠. 이제 죄의 본성과 특성과 관련된 경우들을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의무. 그러니까 이 의무들을 거슬러서 행하는 경우, 어, 죄가 더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그 내용을 우선 보면, 우리의 기도 목적 약속 서원 언약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한 의무를 거스르거나 우리 고백사는 여러 가지 의무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의무들이 서로 겹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 약속이나 서원이나 언약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달게 모든 모든 다 사례들 다. 따로 살펴보기보다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의무로 나누어가지고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거슬 경우 죄가 더알수 있다. 예레미아 시대 때 이제 그런 이해가 있는데요. 예레미아 42장 5절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 예레미아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 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은 물론하고 청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이 말만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고백이지요. 이 말만 보면 이렇게 신앙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 결과 결과적인 면을 안 보고 이 말만 <웃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건데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라 내가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게 뭐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따르겠다 그것이 복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에레미야에게 요구하는가 여기 어 42장 1절에 보면 모든 군대의 장관, 가레아의 아들, 요아난, 호사야의 아들, 여산, 여산야, 많은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자기를 가리켜 이 남아있는 모든 자라고 했습니다. 그 어, 말은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레미야 40장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서 그와 함께 거하니라 1차 2차 3차 포로 끌려가고요 끌려가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제 끌려,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가다가 또, 바벨론 쪽에서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를 알고, 또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려고 했는데, 예레미야는 사실은 그, 거기에 따르지 않죠. 그래서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이제, 가는데, 근데 그게 미스바로. 갔습니다. 근데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달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유다 성읍의 총독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에게 갔습니다. 미스바에 포로 잡혀가지 아니한 남은 백성들이 있어서 예레미야가 그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웃음> 그달리야가 이제 유다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유대 사람들만 아니라 모압, 암몬, 에돔에흩어져 있는 유대 사람들도 또 모아서 다드렸는데 이제 그암몬자손의왕 바알리스가 총독 그 다리아를 죽이려고, 그 다리아를 죽이려고 이제 이스마엘을 보낸 거죠. 이스마엘은 또 이스마엘대로 자기 소, 어, 속셈이 있어 가지고, 그런 그암몬자손의 왕의 말에 순응하고 나온 곳입니다 <웃음> 아무튼 이 사실이 미리 알려져서 사실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분대장관이 알고서는 그다리아에게 알리지만 총독은 그들의 충원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 이제 이스마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마엘은 그다리아만 죽이지 않고 또 그들과 함께 한 유다사람들도 죽이고 또 갈대야 군사까지 죽이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이후 <웃음> 어, 미스마엘 미스바에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을 끌고 암몬 자손에게 가려고 떠나게 되는데 가랴의 아들 요한난과 군대 장관이 이스마엘로 싸워서 포로 잡혔던 백성들을 구출해 내게 됩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 남은 자들은 이스마엘이 갈대아 군사를 죽인 일로 자기네가 바벨론 왕에게 또 보복당할까 두려워서 애국으로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아주 복잡하게 된것 같은데, 아무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민족주의자들이고 국수주의자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스마엘, 에 와 싸워서 물리쳤던 것인데 이스마엘이 와서 바벨론 군사를 죽인 것 때문에 그 화가 자기들에테 미칠까봐 이제 두려워 한거죠. 그런데 애국으로 떠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러기 전에 예레미야의 얘기를 한번 듣고 가야 되겠다 해서 물은 거예요. 그게. <웃음> 그리고 물었는데 이제 어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따른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에, 하지 않은 것입니다. 상황은 사실은 이게 저희 과정은 굉장히 좋은데 선자한테 묻고 어 살길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에요. 근본적으로. 10일 뒤에 이제 여와의 대답이 임해가지고 이제 그 말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0절로 14절에 나옵니다. 그걸 제가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킴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궁위히 여기리니 그도, 그로도 너희를 궁위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양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라 아니하리라 하여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이 기회를 준 거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속을 다 알고. 이제 그래도 그래도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원래 이제 이스라엘 그 왕을 세울 때에도 그 왕의 자격 중에 신명기 17장 15절 이하에 보면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마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될수 있었거든요. 백성들 당연히 그래야죠. 백성들도 그런데도 지금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거기는 전쟁도 없는 거하고 식물도 그, 그 풍, 풍족한 거하고또 바벨론으로부터 화도 안 입을 것하고그러니까 거기로 가려고 딱 마음을 정해놓고 거기가 이 사람들은 거기가 천국으로 생각하는 거.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 가야 맞지만 그 중에서 남아 있는 자들에 대해서 뜻을 돌이켜서 너희들을 통해서 또 일, 일할 거 있으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렇게 했는데 내려가면 화를 당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을 안 받는 거예요 아까는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받겠다고 해놓고 이제 정작 말이 떨어지니까 자기네들 이해와 안 맞으니까 안 들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리시면 하나님께 대한 책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자기 쪽에 계산이 있어. 그리고 뭐, 말로는 나 하나님 앞에서 다거룩한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 죽, 죽, 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주님이 좌하라 하면 좌하고 우하라 하면 우한다 해놓고 현실에서는 항상 명백하게 말이 있어도 현실을 포기하자 자기를 포기하자 자기 행복과 번영 쾌락 이런 것들을 그대로 쫓는 거죠 지금 여기 요한한 이 세력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 안에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따르지 않는 에레미야 42장 20절로 21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에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아니 우리 자를 그렇게 몇 번이나 붙이죠 우리 하나 우리 하나 에? 에? 그렇게 해 놓고 자기는 자기네들은 안 해. 속이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고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우고하려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엔 전쟁도 없고 식물의 핍절도 없고 뭐 바벨론에 영향을 받지도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대로 그걸 다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이런 화가 있는거죠. <웃음> 이 부분은 예레미야 선자가 이제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남은 무리가 선자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긴 했어도 처음부터 애국으로 갈 마음을 굳힌 상태에서 그저 세상에, 하나님의 제가만을 받으려고 했을 뿐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잘 살려고, 예수 믿고 잘 살려고 왔다가,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닥치면 예수를 떠나는 것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그, 그, 그 중에서 이제 소망을 연단을 받으면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게이 신자의 삶인데, 그냥 그걸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회, 기회만 있으면 세상으로 가버려. 그거 안 채워지면 세, 세상으로 가버려. 똑같아요. 이런, 그, 요한의 세력들이 그 가진 행태와, 이 교회, 두, 두 마음을 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행태가 똑같다. <웃음> 예레미야 그 43장 1절로 3절에서도 보면 그들의 그, 그 그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니 모든 말씀을 다말하에 호사의 아들 아사리아와 가레아의 아들 요아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거짓을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니 이게 또 억지를 부리는 것 네가 받은 게 무슨 말인지 다 듣는다고 해놓고 네가 받은 게 잘못 받았다니. 예레미아 손자가 받아서 전하는 말이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이는 <웃음>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아니, 살 길을 제시하는데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모함을 해갖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말씀을 잘 받아서 전하 살 길을 전하는데 항상 자기 자기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치에서 자기를 못 벗고 자기 해석을 해가지 네, 이렇게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박해하고 아주 누명을 씌워버리고. 거짓말한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 절대 자기네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는 안 되는데 잡혀가게 하려고 한다. 이게 이런 걸 교만하다고 하는 거죠. 자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그들은 애국으로 내려가요. 애국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선지자는 또 주님의,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또 내려가, 저들을 쫓아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언약의 수호자이자, 언약의 그 계승자로서 그, 그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쫓아가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무, 우리가 명백하게 다 알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면 내가 다 듣지? 그래 놓고 현실에서는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죄가 더하다. 이게 이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 속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웃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